좋아? 음. 음 이거 뭐야? <웃음> 와이게 거기 안나오는구나 <웃음> 응. 나오는데 이거? 이거 나왔는데응 그러게 이거 너무 예뻐. 어 헬기 너무 힘들어서 응. 어. 누가 더잘 그리나 봐야지 응. 이게 뭐 도도? 이게 찌띠탓다 어? 이게 이게 찌찌탓다야응 너무 와, 잘했다. 이거 뭐야? 왜? 이거 너무 길어? 응. 줄여줘, 줘. 이거 뭐야? 혜리야, 엄마? 와, 진짜 잘했다. 이거 뭐야? 응. <웃음> 오, 응. 좋다. 좋아? 응. 여기 좋아? 혜리는 어때? 여기 좋아? 응. 마음에 들어? 뭐해? 테리, 뭐해? 비계야? 비계야? 뭐야? 이불이, 언가 이불 덮어줄게? <웃음> 이불 덮었다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오. 왜? 어, 졸려? 자고 왔는데 응. <웃음> 어떡해? 음, 하루 종일 아 먹고. 돼지. <웃음> 우리 음식 다 먹을 용 그러면 돼지. 까까. 맛있어? 언니 주네. 먹던 거. <웃음> <웃음> 먹던거 말고. 콘푸스 그거. 맞아. 응, 짜그 응. 맛있는 것도 그고한번 응, 먹을래? 냠냠냠케이도먹냠 어, 맛있다. 음 맛있다. <웃음> 으이, 으이, 으 줄까? 이 으이, 으이, 이으 먹어 이이 으이, 오이오이이이이이이이천 맛있지, 맛있지. 어, 아무것도 종료 안해도 맛있다 엄마꺼 <웃음> <웃음> 음. 천천히 드세요 조금 기다려 보고 있어요 신발 벗겼어요 응 그래 잘했어떨어질까봐 대롱대롱 달려서 거 음, 맛있다 <웃음> 아저씨 고기 어때? 맛있대맛있어맛있어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맛있맛있어맛있 맛있다. 맛거맛있 응. 엄마, 응? 엄마 하 <웃음> 뭐해? 편해? <응? 웃음> 파티하러 가자. 응? 파티하러. 파티? 응. 멋진데. 땅콩이 파티. 딸공이 봤다. 벌써, 아니, 피는? 벌써 어둡다. 네. 어둡지. 비올려나봐 또 피가 와와 씨가 있는데 안에 안에 씨가 있어 가자 I want to give you what you like everything you fantasize One of the lovey-dovey ticks Ranty out with the lovey-dovey s e x With you I want it all 자, 나서 아, 서해해 아, 도 아, 아, 나 태지야 되는 거에 홍 sealing 일쁜짓 일가, 일가, 코 어디 있어 코? 코. 이 분. 음. <웃음> 눈은? 음. 눈. 그러면 머리. 음? 어. 머리. 귀. 귀. 어. 귀. 어. 그러면 볼. 뭐? 볼. 볼. 뭐? 어. 볼. <웃음> 그러면. 손어 r 어어 n 발은? 발? 발? 발 거기 a 에있있테 테리가 어디 갔어? 테리 없어 테리 어디 있어테리 어디 있어깨 p 어? 없네? <웃음> 뭐야? 깨 a r d o 리 p 테리 테어 없어 테리 없어 n 어 숨어 d o 밖에 좋아? 응. 비 온다? 어, 비야 비. 비야. 비야? 응. 추워. 아 추워. 아 춥다고? 응. 아문 어, 닫을까? 응. 어. <웃음> 문 닫을게. 응. 추워? 응. 어뭐 추워해 봐. 엄마 추워. 추워. 어디 있고? 야우는 뭐라고 말해? 야호! 하잖아 야호! 야호! 호랑이는호 야호! 루호호 야호! 야호! 야호! 야호! 야호! 야 사슴? 이거 이 야호! 야호! 야호! 야호! 야호! 야호! 야호! 야호! 야 야호! 야호!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아이 이거 뭐야? 아이고 예뻐 해줘.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. <웃음> 음, 고아자아 <고맙다. 웃음> 대리야. 맞아 대리 거야. 대리 거야. 그게 <웃음> 완 <웃음>